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요 내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나는 지금 어떤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와 정말 연애를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거고요 여자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다소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라서 요 유머러스하게 넘겨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큰 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그런 느낌을 이해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자는 어떤 때 남자하고 헤어지고 싶을까? 라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려고 대충 적어봤는데요.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로, 여자는 요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안될때 헤어지고 싶어요 두 번째, 요 여자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헤어지고 싶어요 세 번째, 남자친구와 싸울 때 헤어지고 싶어요 네 번째, 싸우고 나면 요 헤어지고 싶어요 다섯 번째, 내 남자친구보다 더 자상한 내 친구의 남자친구를 볼때 헤어지고 싶어요 여섯 번째, 생일이나 기념일에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 헤어지고 싶어요 일곱 번째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남자를 보면 헤어지고 싶어요 여덟 번째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마음대로 음식을 선택하는 남자를 보면 헤어지고 싶어요 너무한가요? 아직 좀 남았거든요 아홉 번째 속상한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공감을 해주지 않는 남자를 보면 헤어지고 싶어요 열 번째 여사친이나 여자 지인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남자를 보면 헤어지고 싶어요 대충 10개를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너무 여자분들을 과하게 이상하게 몰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까요 대충 적어도 10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 여자는 툭하면 헤어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남자라서요 여자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민하다면요 난 이런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대충 적어도 10가지인데요 다 적다 보면 100가지, 1000가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맞추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조심해야 될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스트레스가 쌓이시는 남자분들이라면 요 여자와의 연애가 원만하게 갈수 없다고 라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열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몇 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안심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연애가 힘들어 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되게 많이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냥 한 가지 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100가지 1000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요 여자분들은요 이걸 한 가지 라고 주장하거든요 물론 여성분들 중에 위의 이야기가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 위의 열가지를다 맞추는 남자가 존재할까 라고 본다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는 부분에 남자분들은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자는 요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 한 가지 경우거든요 여자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싫어서 불만을 제기할 거라면 그렇다면 천 가지 만 가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 여자가 누군가하고 사귀기 시작했다면요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시작했다면요 여자가 원하는 건 어쩌면 정말 한 가지가 맞다는 거죠 그한 가지가 없을 때 여자는 헤어질 생각을 해요 그한 가지는 요 처음에 와줬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그렇게 자기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안 느껴지면 그래서 힘들어지면 헤어질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한 가지가 여자한테 유일한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요 1번의 이별 사유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연락이 없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여자 마음에서는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겠죠 이번 사유를 한번 볼까요? 여자가 외롭다고 느낀다는 건요 남자인 내가 처음에 그사람 외롭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 없으면 안될 것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외로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자는 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남자인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라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세 번째, 싸울 때 헤어지고 싶은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줄 때 우리는 잘 싸우지 않거든요 여자한테 잘 맞춰주거든요 그렇게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했던 상황이어도 남자가 넘어가지고 따뜻하게 자기를 보호해줬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기를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게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안 느껴지나 보죠 네번째 이유도 요 싸우고 난 후에도 해주고 싶대요. 싸움이야 어쨌든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예전 같았으면 싸울 일도 안 만들었을 텐데 싸우고 나서 자기 감정에 대한 보듬음이나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전해오지 않으니까 남자가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뿜어내니까 여자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니까요. 그래서 예전처럼 분명 다정다감하고 자기만 생각해주는 남자의 느낌은 느낄 수가 없겠죠 5번 사유도 마찬가지네요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도 맞는데요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내 남자친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나봐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많이 예뻐해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에휴 걔는 그래서 그런 거지 라고 변명하기보다 나도 그 사람처럼 널좀 그렇게 해줘야겠다는 라 마음을 느끼고 싶은데 내 남자들이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여자는 자기가 자꾸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나 봐요 내 남자는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결국 그러면 그 뒤에 부분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성분들이 원하는 마음은요 다정다감하게 처음에 왔던 그 느낌처럼 꾸준하게 여자를 아껴주고, 노력해주고 있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없다면, 여자는 남자한테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 거예요. 분명히 남자인 우리가요. 그럴 거다라고 접근을 했던 거니까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요. 항상 그렇게 해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노력을 했었어도요. 변할 수는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여자들이요. 그렇게 몰지각하지도 않거든요 내 남자의 입장을 모르지 않아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달라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100점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바라고 있거든요 자기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남자인 내가 요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넣어줬는데 따뜻하게 가득 채워 놓고선요 그걸 조금씩 조금씩 줄여간다면 꽉 차게 채워놨던 것들이 빠져나갈 때 채워지지 않을 때 허전함이나 허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분명히 다 충족되지 않을 때 여자들도 내 남자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려고 한건 아닐 거야 라고 분명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채워지기를 또 바라고 있거든요. 자기를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는요.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비싼 선물로 네가 나한테 그 정도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느껴보고 싶은 걸 거고요.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요. 자기를 늘 위해주고 바라봐주고 생각해주고 있는지를 느끼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남자인 우리 입장에서의 숙제는요. 여러 가지, 백가지천가지의 숙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또 잘하려고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요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자기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든든한 마음 다정한 마음 한 가지만 있어 준다면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을 거라는 역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에 나열했던 열가지 그게 100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은 멍청하고 답답한 남자들이 하는 생각일 거예요 내 여자는요 내가 사랑할 여자는요 나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거든요 생일날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나를 생각해 주고 있는가를 느끼고 싶은 거고요 음식을 네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라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여자인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먼저 궁금해해주는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는 걸 거예요 속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닥치고 들어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구나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다정함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걸 거예요 네가 여사친 만나는 게 꼴배기 싫으니까 그 여사친들이 얄미워 죽겠으니까 다 잘라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사친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고 내가 그 여사친들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을 만큼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네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 떼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니까요 나라는 남자가 그 여자에게 중요한 남자가 되다 보니까요 여자도 자기 마음을 그렇게 주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내 남자도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들도 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상황들을 나열해 보면 수없이 많지 않을까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요 남자들은 이럴 때 헤어지자고 한다. 이러면 헤어지자고 한다. 그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남자들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남자는 요내 여자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내 앞에서 웃어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참 행복할 텐데요 내 여자는 자꾸 내 눈치만 보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나를 의심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남자들이 참 어렵고 까다로워요 맨날 아니라고 하면서 삐돌이처럼 행동하고요 무슨 말을 안 하면서 숨어 버리고요 그렇게 여자들에게도 우린참 골치 아픈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갈수 있으면 안 되냐고요 그것처럼 내 여자가 원하는 것도 한 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남자인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을 때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요 내가 다정하고 따뜻하고 자기를 바라봐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 하나로 날 만났거든요 근데 그 느낌 하나가 없다면 이제 만날 이유가 없겠죠 백가지 천가지에 헤어질 이유가 아니라 한가지 이유로 힘들어할 수 있는 게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들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재미있게 느껴보시면서 우리 서로가 행복한 노선을 걸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